국내외 스타트업들의 사업 활동을 조사해보면 기업이 성장하며 초기 사업 분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초기 예측한 수요를 바탕으로 제품 서비스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 진출해보니 예상한 시장 환경과 다르거나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업인 디사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종이 옷걸이를 생산하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옷걸이는 시장 수요가 크지 않았고 기존 옷걸이들과의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디사는 끊임없는 기업 성장의 해결책을 고민한 결과 사회적 기업 혹은 소규모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포장과 유통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사는 즉시 이 기업들이 제품을 포장하고 유통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유통대행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옷걸이보다큰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킥스타트 아시아 박태재 대표님을 모시고 수요 검증을 위한 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수요를 탐색하는 방법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뉴스를 기사를 검색한다거나 통계자료를 검색한다거나 경쟁사를 분석하거나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 사업에 적합한 수요조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음.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네. 조사 결과가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몇 번의 조사에 의해서 어,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네. 어, 이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고요 네. 다수의 진입자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해서 네.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고도 판단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어, 과연 이러한 결과값이 맞는지 네. 확인하는 활동들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네. 어, 사업 전반의 생애주기를 확인하고 그런 생애주기를 통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어,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설계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제품 서비스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 서비스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제품 서비스 생애 주기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되어 생산돼서 즉 이제 만들어져서 어, 사용자가 이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보관하고 네. 폐기하는 제품 서비스 생애 전 주기를 말합니다. 네.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제품 서비스 생애 주기를 통해서 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가 있고 네. 이러한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해서 어, 사업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단계들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 서비스의 생애 주기는 어떤 단계들로 구성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크게 생산 단계와 소비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생산 단계는 쉽게 얘기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소비자의 손에 전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네. 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진에 따르면 네. 생산 단계에서는 어, 휠체어의 디자인, 생산, 품질, 운반, 보관, 홍보, 판매 등의 세부적인 단계들을 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 이 생산자가 이 재화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고객의 손에 전달되기 전까지 의 음. 과정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이러한 단계들은 더욱 세부적으로 정의될수록 좋은데요 네. 예컨대 처음에는 기획, 설계, 생산 세 단계로 정의가 된다면 네? 사실 그세 단계와는 더욱 세부적인 단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러한 세부적인 단계들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소비 단계로 넘어오면 어,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보관하고 수리하고 폐기하기 전까지의 네. 과정을 담는데요.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소비자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러한 과정들까지도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품 서비스의 생애 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베이글이나 커피를 판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커피를 판매할 때 어, 고객들이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고객이 메뉴판을 보고 커피를 주문하게 되고 어, 주인은 이제 커피를 만들고 어, 금액을 결제하고 커피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4단계에서 5단계에서 간단한 단계가 구성이 되는데 네. 실제로는 더욱 세부적인 단계들이 숨어 있다고 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들이 숨어 있나요? 네, 어, 고객이 우선 점포에 들어가게 되면 어, 인사를 하게 되고요. 네. 고객이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 그럼 그 메뉴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포스기의 선택이라든지 혹은 가격 결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의사결정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정작 커피를 만들게 되는데 커피를 만드는 단계에서 보면 어, 어떠, 어떤 원두를 사용할 음. 것인지 그리고 그 원두를 가지고 어떻게 어, 그 커피 기계에 넣을 것인지 그 음. 커피 기계의 버튼들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네. 그리고 아메리카노 에 다른 커피를 주문 받았을 때또 다른 토핑 재료들 또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사업 행위 안에서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많고 많은 제품 서비스 단계에서 가장 사업 가능성이 높은 단계는 어디인가요? 통상 다수의 네. 사업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네. 당연히 생산 단계가 음. 주가 됩니다. 생산 단계란 제품이 기획되고 설계되고 네. 판매되는 음. 또 이제 유통되는 그러한 전 과정을 말하는데요.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연히 많은 사업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만 특이점은 최근에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음.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즉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교육받고 그 사용한 제품들을 또 폐기하거나 거래하는 단계에서 음. 새로운 어떤 사업적인 기회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각 단계가 정의가 됐으면 이각 단계의 이해관계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요? 네, 본 영역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란 어, 특정 단계에서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다시 이제 휠체어로 돌아와서 네. 휠체어라는 제품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각 단계별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생산 단계에서도 디자인 단계를 예를 들면 네. 어, 설계자와 의공연구원 그리고 휠체어 설계자 그리고 조언해줄 의사 등이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어떤 주체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이러한 주체들 간의 다양한 협력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각 사업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은 당연히 공급자와 음. 어, 수요자가 될 수가 네. 있는데요. 이러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 단계에서의 사업적인 행위를 할 때, 네. 또 어,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사업적인 파트너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들 파트너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 음.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단계별 구조 설계가 되고 주체별로 구조가 설계가 되면 이제 블루프린트 설계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블루프린트 설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블루프린트 설계란 앞서 우리가 정의한 제품 서비스 생에 따른 단계라든지 네. 혹은 주체들을 서로 연결하는 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x 좌표와 y 좌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x 좌표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휠체어라는 하나의 제품이 기획되고 생산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단계에서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단계들을 정의하고 나면 y 좌표에는이 사업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이해관계자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힐체어라는 제품 서비스 사업과 관련되어서 네.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를 말합니다. 네. 이 이해 관계자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주문한 내용이 대리점으로 가게 되고요. 네.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주문을 받아서 어, 배송 접수를 하게 되고, 배송 접수를 받은 내역은 운송업체로 전송이 됩니다. 어, 배송내역을 받은 운송업체는 어, 사용자가 구매한 내용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하나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들을 어, 좌표로 나타내는 것을 어, 블루프린트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은 이해관계자들과 각 단계를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 이 하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주고받는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음. 수 있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주문이 어, 대리점이라는 주체로 가게 됩니다 음. 대리점은 이러한 주문을 받아서 다시 운송업체로 음. 어, 보내게 되고요 운송업체로 보내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운송업체는 또 사용자에게 배송해주는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과 피드백이 연결돼서 전체의 사업을 이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은 이 시장에 어떤 기회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회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참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다시 해주시죠. 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단계에서 보면 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정량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수요를 확인하고 이러한 수요들이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단순하게 수요 자료를 조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검증하고 사업에 반영하기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계별 구조 설계와 주체별 구조 설계 그리고 블루프린트 설계에 대해서 킥스타트 아시아 박태재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